야너 생선 잘 먹는다. 생선 좋아하냐? 어휴 없어서 못 먹지. 요래 생으로 먹어도 맛있고 꺼먹고 뒤지고 먹고 다 맛있지. 생선 난 생선 안 먹는다. 왜? 아니 생선 이 새끼들은 요 봐봐 죽어도 눈을 뜨고 죽어 있잖아 그러니까 막나 노려보는 거 같고 막 뭐라 하는 거 같고 생선 안 먹어? 그럼 멸치는 어떻게 생각해? 우리 고3무니 멸치는 드시잖아 아 멸치는 괜찮아 멸치도 생선이야 눈깔도 다 있고 아 멸치는 괜찮아 눈이 작아가지고 안 보여 그래갖고 나는 생선 먹방 할 때도 눈을 잘못 보겠더라고 근데 재호 이새끼는 나랑 완전 정반대야 어? 그 새끼는 생선 먹방 할 때도 눈을 꼭 쑤시고 찌르고 막 그런다니까 이새끼 가만 보면 생선을 존나 잘 먹어 생선만 먹어 우리 고상무님은 한자호의사 얘기할 때 보면 아주 그냥 천진난만해져 아주 신나 <웃음> 이새끼 제의식이 없나봐 근데 죄의식이다 이렇게 나쁜 점만 있는 것 같지만은 않더라고 <웃음> 그 죄의식이라는 게그 먹방 방식을 많이 이렇게 발전시켰어 이 석기 시대 때는 이게 돌로다가 막 생선 잡아 찍어 죽였을 거 아니냐 어? 청동기 철기 때는 칼 도끼로다가 찌르고 때리고 근데 이게 사심이로 죽이거든 요즘에는 이게 생선 써은 칼이라고 인식이 돼서 그런지, 좀 제의식을 좀 덜어줘. 아무래도 이게 날이 막서 있다 보니까는. 아이고, 씨발, 저거 뭔 소리 하는 거야? 아이, 좋은데 와가지고 저꾸 개소리 할 거야? 아, 일단 먹어. 에이씨. 뭔 소리야, 나 생선 못 먹는다니까. 먹어, 먹어, 먹어. 괜찮아. 아, 안 먹어, 된다고, 봐. 나 죄의식 때문에. 아이, 먹어봐. 기지근니쉬 맛있잖아. 음. 요래 이렇게 깻잎에 싸 먹어도 맛있지. 이렇게 깻잎에? 음. 아. <웃음> 맛있네 근데 죄의식 죄의식 때문네 죄의식은 있지 맛있다야. 아휴못 보겠다. 아 이게 더 좋았다. 먹 먹는 거 실룩실룩 된다고 그냥 석송 떡으로 석송데 내가 한번 볼게. 음. 자 하나 막 찌르고 막 그런다니까 이 새끼 이거 생선. 여기 어렵네 처음 나쁘지 않좋괜찮어 좋았어. 어 좋았어 아 안돼 못 먹어 오케이 컷네 예. <웃음> 이거 먹방 하자 빨리 아니야 아니야, 아니야. 그게 아니야 <웃음> <놀라봐>. 갑자기 워델플립 <웃음>